엉덩이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는 보겠습니다. 40정도 되면 되겠습니다. 40 이렇게 되겠습니다. 5인치를 네. 줄일 때는 이렇게 줄이면 됩니다. 이다트선에서 여기서 여기 1인치, 여기 1인치 다트를 잡아주면 2인치가 줄어들죠? 그러면, 이쪽에서 1인치, 1인치금 4인치죠? 이쪽에서 1인치 가도면 5인치가 되요. 그러면 이렇게 싹 뜯어야 되겠죠아요 여기서 주머니를 안 뜯고요,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거니다 주머니가 한 5mm 정도 들어가거든요, 주머니가. 그래도 5mm 정도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반대편도요. 앞판 다크로 먼저 주름을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1인치만. 1인치 정도 잡는 것은 괜찮아요. 별로 표시 안 납니다. 청바지처럼 이집을잘 집어넣어주고요. 밑에 치를 약간 당겨주고 그대로 이 안쪽에다가 안보이게하고됩니다 여기를 오비를 안에서 당겨줍니다. 이렇게 당겨주고 그대로 쭉 지나가면 됩니다. 그마들을 박는데요 여기서 여기서 박아놓으 표시가 나잖아요 실색깔이 약간 나니까 저 밑에 쪽에서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그 위에 다박은선 위에다가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다가왔거든요 그 앞판에서 2인치 2인치 주였고요 여기서 1인치 줄었고 2인치 잖아요. 여쪽에 1인치만 되면 은 2인치, 3인치, 6인치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되나봐요. 내가 아까 그 표시를 했었는데 이선이 맞는 선입니다5기선입니다 여기 허리가 몇이냐면은 32이네요. 허리가 32. 같이 맞추고요. 이렇 엉덩이를 쳐내야 되잖아요. 엉덩이가 40이 안 나와야 되는데. 위에서만, 허리에서만 쳐냈으니까 엉덩이를 좀안 쳐냈잖아요. 40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 그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만 쳐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 보면은, 지금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에서 칠 때게, 이렇게 쳐버립니다. 지금 위에는 많이 쳤고 밑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큰데 지금 안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많이 쳐버립니다 이렇게 이 정도 쳐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40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또 너무 적을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줘서 여기는 4인치 반만 빼면 됩니다. 4인치 반 4인치 반이나 5인치 저는 4인치 반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벅지 재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 다리통은 상당히 여유양이 없습니다. 허벅지가 약간 있잖아요. 근데 이 고마대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것만 쳐내버리겠습니다. 네. 이제 반지 여기가 밖에 있었잖아요. 반 정도 차내있이 허벅다리 쪽은 장단지 쪽은 별로 안 치는 거예요, 지금. 장단지 쪽은 최대한 적게.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제가 4인치 반만 한거 있잖아요. 가위치 눌러놨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빼주겠습니다. 여기만 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지금 올라오니것 같아요. 여기가 푹, 솟아올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만 두고 잘라버리겠습니다. 앞판에는 여유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주름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많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를 쳐버리면은 지금 장단지가 운동을 해서 많이 넓은데 같이 쳐버리면은 적어집니다. 얘는 이제 바뀌었던 선이고 바위치쳐줄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바로 가면 됩니다. 그 천혜필은 없어요. 이 앞판을 보면은 앞판은 거의 괜찮잖아요. 지금. 그래서 앞판은 수정을 안하고 부리만 수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재단 다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오버라붙여서 박으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박아왔습니다 이렇게 오버라붙여가지고 박아왔을 때 다릴때기 항상 한쪽으로 가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다려져야 되고 쫙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억지로 지금 앞뒤를 맞춰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뒷판을 늘려줘야 되겠죠. 안에서 당기니까 여기를 안 늘려주면 옷을 입었을 때 옷이 안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이제 다박아왔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다리만 주면 끝입니다 주름선을 서로 맞춰야 돼요 이렇게 주름선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들어줍니다 그러면 주머니가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래 다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반 접어서 이렇게 뭐 여기 재봉선을 바깥 재봉선하고 맞춰주는거죠? 공선을 맞춰줘야 Harriet, 반드시 떨어집니다. 잘 모르면 뒤져어가지고 해야 돼요. 거의 맞습니다 39 정확한 거 정확해 옷이잘 맞는다고 봐야죠 기가 막혀서 못 버리겠습니다 그럼 가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옷을 놨을 때 이렇게 곡선이 나와야 된다고 시. 그래만 잘 들으니 모시면 잘 나왔습니다. 대리 구십.